5번. 남자에 관심 없을 때 하는 행동.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는다? <웃음> 아니... 그건 싸우자는 거 아니야? 그범죄의 전쟁 아니야? 전둘다 있어요. 어떻게 가있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들이대는 거 아시죠? 네. 그냥 다짜고짜 들이댔거든요. 만나보자고. 꽃뱀이야? <웃음> 꽃뱀이야? 철벽은 많이 치잖아 어, 나 철벽 그렇게 잘안 치는데? 고백받은 남자에게 관심이 없을 때요? 그러니까 많이 있으, 있으시잖아요 이런 상황들 고백을 너가 나한테 했는데 한 거예요 남자가 내가 여기서 이제 걔한테 관심 없어 어. 그럴 때 하는 행동 10가지입니다 아, 아, 아. 네, 이거 좀 쉬울 것 같아 그럼 많이 당해본 거야? 그러니까 내가 고백했을 때 어.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잖아 찾아본 적 있다면? 그때로 이제 돌아가면 은 이거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? 자 1등부터 맞춰볼게요 네. 정답! 머리를 안 감은 상태에서 만난다 아 꾸미지 않는다? 어. 카톡 답장을 하지 않는다 저는 진짜 관심이 없으면 안 일시불 하고 그냥 내려, 내려가게 해 아, 예. 네 내려가게 그럼 그 나가기 하면 안 돼? 그럼 읽은 표시가 뜨잖아요 아 진짜? 네. 나가기 하면 읽은 표시가 뜨잖아요? 일단은 너무 쉬워요 연락을 안 하겠죠? 읽고 씹는다 연락이, 연락이 안, 된다. 안 된다 진짜 당연할 수밖에 없죠 너무 쉽다 이거 연락이 관심에 지표라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관심이 없으면 연락할 시간도 아깝지 두 번째는 뭘까요? 같은 장소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. 너는 보통 너가 싫을 때뭐 해? 싫을 때 그냥 안 봐. 그러니까 접점을 없애려고 하지? 만약에 나야. 이렇게 어. 어쩔 수 없이 보잖아. 나, 너가 나한테 관심이 없어. 응. 뭐 어떻게 할 거야? 아나 눈을 안 마주쳐. 눈을 어. 안 마주친다? 어. 눈을 피한다. 그쪽을 안 쳐다본다. 시선회 피. 어? 대박. <웃음> 뭐야? <웃음> 너무 쉬운데? 제가 늘 마티한테 하는 거예요. 나는 원래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은 음. 눈을 눈만 봐. 눈만 보고 얘기하는데 근데 싫다. 그러면 약간 딴데 보면서 얘기해. 아. 3위가 리액션을 안 한다. 이거 엄청 그거죠. 상위의 랭크가 돼 있고 네 번째 기니까 약간 헷갈리네요. 약속 시간에 늦게 간다. 약속을 피한다. 상대방 앞에서 욕, 욕한다. 아니에요. 정답 약간 그런 거 아닌가. 이게 좀길잖아 음. 전화를 받는데 화장실에서 보일을 보는 채 받는다 <웃음> 약간 이런 느낌! 어, 뭐해? 뭐해? 뭐, 유진씨 뭐해요? 저똥 싸는데요? 들어보실래요? 스피커포 펴놓고 <웃음> 야! 너무 우둔! <으음. 웃음> 뭐 남는 게 없는 거지 아 그러네 일이있네 진짜 편한 차림으로 나간다 관심이 있든 말든 간에 신백기 담배 피기! <웃음> 담배 면상에 담배 피기 <다녀끼기>. <웃음> 정답! 인스타 마팔안 한다!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지 저 시덥자는 다, 대답 답변은?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절대 여지를 주지 않는다 그냥 선물 자체를 받질 않아 밥을 못 사게 한다 왜냐면 다음 날 국수를 줘야 되니까 어 맞아 <웃음> 어느 날 약속을 잡으려고 했는데 여자가 안 된대 근데 그날 되고 보니까 음. 그 여자는 어디 나가서 놀고 있는 사진을 인스타에 업로드를 해말안 나요? 아 이것도 아니야? 또뭐있지 학과를 자퇴한다 직장이면 퇴사하고? 이 답장을 끝내줄 때 하는 게 있어요. 카톡에 이모티콘 보내고 아 그럼 친절하신데? 읽고 그래. 씹는 게 정석 아니에요? 그러니까 그건 너무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 관계는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. 만약에 아 고백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내 거래처에 있는 뭐 부장님이다. 아이들하게. 그럼 답장을 하긴 해야 되잖아. 그치 그치 무조건 공적으로만 얘기하는 를 거지. 이모티콘 같은 거 보내고 이모티콘으로만 대답한다. 혼전술결이라고 말한다? <웃음> 자기 꿈이 신부라고 한다? 수면님숨겨둔 <웃음> 자녀가 있다고 이해한다. 사실은 유부녀다. 나나 어, 어. <웃음> 나 알았어. 카톡은 안 보는데 인스타로 올린다. 그거 알죠, 어. 여러분? 페이스북 들어가면은 파, 초록불 들어가죠. 아 맞아요. 아 근데 요새 패북 잘안 하지 않나? 아안 어, 해요. 요즘 어린 친구들은 많이 하더라고요. 존메가 어.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. 좋은 메시지? 좋으면 매주 사 먹자. 아 좋. 아 뭐야? 좋으면 메시지? 좋아하는 메시지야? 아니야. 좋아요 누르는 메시지 하는 거라고. 아이고. 몰랐어? 네. 아 <웃음> 자, SNS 업로드는 한다. 기본 중에 기본이죠. 아,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, 첫 번째는, 아, 뭐, 그냥 그럴 수 있겠다. 웃기나 보자. 뭐 SNS 업로드가 더 중요한 거죠. 하다가 이제 점점 다리를 떠어 손톱을 부르고 점점 답장이 안 오고? 잠깐만. SNS 업로드 하면서 카톡을 한번볼수 있는 거 아닌가? 하면서 점점 집착이 돼. 그리고 하다 아, 이거 집착하는 건가? 매달리는 건가? 하면서 점점 손을 놓아보지. 음. 좋아하는 마음을 그렇죠. 놓아보지. 오 위는 뭘까요? 정답. 추운데 옷을 안 벗어준다. 뭐야? <웃음> 아 약간 맥이 풀렸어. <웃음> 정답! 만날때 토악질 나오는 민트워드 립는다 연애 상담을 나한테 한다. 만나서 반가웠고 하지만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90도 인사를 한다. 어 어, 이 바르게. 아 정답! 나는 너가 친구일 때 너무 좋은 것 같다라고 말한다. <웃음> 얼굴에 담배연기를 뿜는다. <웃음> 아니. 뭐슨 싸우자는 거 아니야? 범죄의 전쟁 아니야? 뭐 어머니를 통해서 얘기하나? 어머니 그 대게 아드님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. 어머니도 이런 경험 많으시잖아요. 아 정답. 내 네, 요소 해줄까? 적절하게 선긋는 여자를 소개해 주거나 소개팅을 부추긴다 이게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 거는 진짜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? 나한테 고백했는데 소개팅이나 하얀 병시나 이렇게 해요? 아 근데 나보다 너한테 더 진짜 잘 어울리는 사람 있는데 소개시켜줄까? 이런 느낌 이게 소용이 있을까요? 난 너를 좋아하는데 전 해봤어요 해봤어요? <웃음> 관심 있는 여자한테 소개팅 캔저도 많이 해요 그냥 자기가 애인이 없고 외롭다는 걸 어필을 하는 건가요? 그렇죠. 6위가 스킨십 할 틈을 안 준다 좀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. 아 진짜요? 아 진짜 <웃음> 그런 거 있었어. 응. 나는 오빠랑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추웠다. 응. 갑자기 자기 목도리를 푸르는 거야. 아하. 그래서 오빠 그 목도리 풀어서 나한테 할 거면 하지 마. 그랬어. 오히려 <웃음> 이게 좋아. 어. 오히려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좋아. 그러니까 아 알겠어 응. 하고 다시 묻고. 아, 7번은 뭘까요? 7번도 짧아. 그렇게 길지 않아. 아 진짜만 계속한다. 연락했는데 남자친구 있다고 한다. 나랑 둘이 있지 않는다. 나랑 같이 있으면 다른 친구를 부른다. 내가 또 당한 게 뭐가 있지? 눈으로 욕한다. 통금이 있다고 한다. 우리 6시까지 볼까요? 저희 6시 10분까지 집에 들어가야 돼요. 통금이 있거든요. <웃음> 대학교, 대학교에서 수업이 몇 시까지 있는데. <웃음> 나랑 있을 때 휴대폰만 보고 있는다. 따단 따단 만나서 핸드폰만 본다. 만나서 핸드폰만 빡치죠. 카페에 갔는데 어. 계속 핸드폰만 하는 거야. 아, 이제 너가 계속 말해봐. 유진아 우리 뭐 먹으러 갈래? 응, 응 어디 갈까? 뭐 하신 거 먹자. 너그 좋아하는 거 있잖아. 너 롯데리아 좋아하잖아. 어, 미안한 뭐라 했지? 약간... 이러면은 이핀 상하지? 아, 핀도 상하지 그런데도 좋으면은 사랑해 바보지 사랑해 바보다 음. 진짜 이거는 그 소개팅에서도 같은 느낌이잖아 소개팅에서도 마음에 안 들면 핸드폰만 하잖아 사실 나는 마음에 안 들면은 핸드볼거 같아 <웃음> 자, 8번 이런 거 보통 많이 하죠 얘가날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난키170 이상인 사람이 좋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럼 당연히 용의선 상해에서 벗어난 거예요 기분 나빠 <웃음> 그래, 이 기분 나쁜 걸 유도하는 거죠 어때요? 음... 상대방이 자신의 기준에 안 맞다고 한다 이거는 그나마 대화로 이 맞아. 관계를 좀 끝내고 싶다 약간 좀 어, 되게 매너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근데 짝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듣잖아요 그 말을 나, 내가 만약에 누나를 좋아해 근데 정훈아 나는 원하는 어, 게 싫어 이러면 어쩔 때는 도전 의식이 생길 때도 있어 아, 나 축구 그러면? 좋아하는 사람 싫어 이러면 어? 근데 축구 좋아하는 사람 싫은 사람이 많이 없어 <웃음> 어? 어? 많이 없어 9위. <웃음> 본인 삶의 영역에 못 들어오게 한다. 이게 들어오기조차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. 응. 내가 어, 나 여기 카페 가야지 근는데 옆에서 같이 가자면 아니다 나 바쁠 것 같아. <웃음> 이런 느낌? 1 0분 되게 짧아. 정답 10번. 뺨 때린다. 어? 아니 정답 휴대폰이 없다고 한다. 남자친구 있다고 한다. 정답 경찰 신고한다? 어? 어 아니에요? 아자 이거는 짧은 글자니까 너무 쉬워요 차단한다. 잘 가. 근데 제일 깔끔해요, 차단이. 여지도 안 주고 극단적이면서도 별탈 없이 깔끔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 여성분과 남성분이 삶의 교집합이 없다면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내가 이번 주 일요일에 오랜만에 성당에 갔는데 성당에서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한테 연락해 그런 경우에는 가능함 안 나가거나 다른 데로 옮기면 돼서? 어, 근데 같은 칸데 이지를 하는 것좀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 얘기 좀 나오겠죠 이 차단한 남자들의 특징은 포기를 안 하고 귀찮게 군다는 거예요 내가 이 1번부터 이 9번까지 행동을 했는데도 응? 불구하고 귀찮게 한다는 거야. 얘는 진짜 안 되겠다고 차단을 하는 거지. 남자, 여자 바꿔도 이렇게 하지 않나? 고백받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을 때 하는 행동이라고 해도 맞을 것 같아요. 근데 남자들은 관심이 없잖아요? 네. 그럼 얘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해줘요. 시간도 안 쓰고 돈도 안 쓰고 보지도 않아요. 맞아, 굳이. 만약에 이 여자가 내 삶에서 정말 어떻게든 봐야 되는 사람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이 9번이에요. 공과사를 확실히 하는 거죠. 공과사를 확실히 안 하면 진짜 파국으로 <웃음> 가버린답니다. 추천하는 방법. 근데 솔직히 친한 친구 아니고 생판 몰라. 그러면은 7번 아니면 9번? 1번을 제일 많이 해요 솔직히. 오늘 뭐해? 아나 이제 잘나고아 그래? 잘 자? 하고 일어나서 또. 약간 자는 인사만 하는 잠메이트난 잠 여기 없는데 연애 상담할 것 같아요. 나전 남친 못 잊었어. <웃음> 아, 좀더 사악한데 이건 좀? 많이 썼던 방법이죠. 야 사탄이 한수배우 <웃음> 뭐라 남주배워 상대도 기분 안 나빠 하면서도 이제 포기를 하게 하는 법을 유도하는 거죠. 자, 우리 오랜만에 대상공없다 네, 아, 탑텐을다 맞춰보기. 아, 대성공. 대성공! 여기까지.